너도 피탈 수 있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이런거 나오면 보통 다음에 잘 나와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젠장 자한번씩 보겠습니다 자 하찌 하찌 자또하지투하지 무소 무소 조로조로 제프 제프 여기에는 근데 안 나오지 습격키드 겹 키드랑 로우랑 합살 합세하면 빅맘을 장 능각이 나오죠 원작에서 자 조로조로 자 추추 오늘의 소녀 추는 예쁜데 점. 아 핫찌가 오지게 나오네 어인 파티네 이거 완전 자 조니 조니 이름은 되게 고급스럽죠 조니 조니 아씨 어, 자 다음에 아참 출발. 아, 오늘의 소녀가 아니고 이달의 소녀. 아 미안해 내가 아이돌을 잘 몰라. 미안해. 자 좌남이 우상디. 자 오늘은 어인 파티.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와 비다 비다 알비다. 정말 오랜만이다. 자 박사님 우리 카페 중얼중얼. 남이 브레이즈레이 틀리얼 중얼중얼 이즈레이 사자 투자자 수영 티켓. 남이 나비다 알비다. 자 루피 루피, 자 긴긴 안나온다아 <웃음> 미쳤다, 미스 올 선데이 나왔어. <웃음> 야 이거 내가 직접 봤으면 좀열 받을 뻔했. 자브르, 우초판데, 과연 스킵 없이 갑니다 이거. 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난 것 같은데. 자. 뽑아라 과연 공격수 뭐야 이거? 아 미친 와 어인파티네 오늘 진짜 아씨 어인파티네 어인파티 오늘 어인파티네요 아와 이게 말을하면 다 현실로 되니까 이게 아주 극통이네 이거 아씨 이거 아주 말을하면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괜히 그냥 어인파티 괜히 했다가 아론까지 나와버리네 이따가 징배나오는거 아니야아씨젠장이 <웃음> 뭐야 이 무슨 경우야 차라리 징배나오면 열이라도 들 받지 가자! 류피가 하나 더 나오든지 그럼. 자 좌프랑키 우초파 2 3! 오자 황금깃발 나왔어요 아까 황금깃발 나왔는데 약간 로빙파티였죠? 오로비 로비 로비, 오로비. 자, 황금 깃발을 바로 뽑아요. 자, 득점자, 헤르메포. 자, 득점자, 나, 나미. 자, 공격수, 상디 상디. 아. 자, 득점자, 득점자, 득점자. 득점자, 이건 뭐야? 와습격로도 아니고 구로 같은다고 아 좋다 진짜 이거는 생일선물이 아니라 거의 생일빵 때리는 기분인데 이 정도면 거의 생일빵 때리는 거 아닌가요? 반다이에서 생일빵 때리는 거 같은데 이거는 반다이에서 생일빵 때리는 거지 아네아 아,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황금 깃발의 문제가 아니야. 검정 깃발만 아닌데. 차라리 류피라도 하나 두던지. 자, 자. 여러분 아직 희망 있어요. No. No. 아! 생일 아니 그냥 전화해 아니 이메일을 보내 어 하빈이 안녕하세요 저희 반다인데요아 이번에 저 야마토 나오는데 어 저희가 어 드릴 생각 없으니까 뽑지 마세요 렛! 고! 레기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자 나미 아이거 안나와 이거 그냥 스킨아니야 그래도 분량 나오려면 계속 봐줘야죠 이거 잠닐꾼 소비 그마그마 희그마이러다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도 모르는거야 어떻게 뭐 치면 나올까? 한번 게임을 껐다 키면 나올라나? Let's go! 아 망했다 아, 아. 아 이거 망했네 야. 아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 괜히 거 어떻게 한다 아, 괜찮아 처음에 망하면 두 번째는 뭔가 뜰 수도 있으니까 nope.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야 그래도 오늘 아. 고오 생일 축하드려요 첫 후원 자 우리 별별이 후원 고마워요 자 아, 뽑아요 뽑아요 나 아, 별별이가 준 돈으로 커피 사 마셔야지 렛츠고! 나의 마지막 한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온다 나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올거라고 나올거다 야마토가 보인다 방어형이네 류피 나온다 류피 오 류피가 나왔다 아.. 그래도 류피 옹성각은 잡고 끝나네 아... 기분이 참 묘하죠 야마토는 얻지 못했는데 결국은 류피를 오성을 잡으니까요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래도 이거 그나마 별.. 별별이가 형 커피값 좋았고 이나마 그나마 이 아, 아, 그만한거 아니야? 아.. 자에포메포 헤르메포 랑키랑키 브라키 비다비다, 에비다. 야마토보다 류피가 좋았으면 좋겠다. 토하니 이하이 초파. 긴, 긴. 아. 이번 뽑기에 오는 류피에 있었나보다. 자, 류피 5성을 만듭니다. 자, 왼손으로 1곱을두 번. 갑니다. 레츠 왼손으로 고! 자 아, 요시 이그가 아 이건 망했네요 자단법한번더 가요 자 출발 친구들 아또 혼자네 아, 아 확실히 난단법이 없어 요시, 이그가 와안, 투 에라이 왼손으로 해도 안되는 건 안되죠 다이아를 탕진했습니다 빵길